브랜디에 오수 서 먹.. 우어 지짜야 아니 진짜다. 그러니까... <웃음> 얘 맨날 이래, <웃음> 이거 갖고 와, 이거 갖고 와! 갖고 와. 니그 <웃음> <웃음> 그, 그, 그, 그 짧은 와 중에 구세군 그 담았 <웃음> <웃음> <아니>, 30분만, 30분만. <웃음> <웃음> 화재 는데 <해놨는데> 화재? 아우, <웃음> <웃음> 눈매워. 언니 이거 <웃음> <와>, 불 났는데? <웃음> 아, 캠프파이야캠프바이어야 캠프... 지금 <웃음> 이거 어 브랜디 피할 수 밖에 없어. 우리 쟤도 에서잘 지냈잖아 그얼쩡어를좀 내고 싶어. 자기 주변에서. <웃음> 와. 안안 음, 돼. 안 돼. <웃음>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안 돼. 안 돼. 니 하고 있지? 어? 샌거 네. 같아 이거 뭔데 있잖아 아. 아아 기저귀 찬 남자들 못뭐 때문에? 아니 뭐 때문에? 나가고 싶은 거잖아 저 말리는 아. 얼마나 힘들었는데 <웃음> 피만 안 왔으면 얘네 밖에서 잤을 거야 아러니아 그러니까. 하이는 아당 있는 집에서 키우면아 음. 밖에서 살아야될것같아요아이 <웃음> 하이 시끄러워 아이 하이 시끄러워 아니. 아니, 아니. 아 아니. 정신 사나워 아니. 아니, 아 아니, 시끄러아이 아니, 아니. 아아 오 좋다 먹으 뭐, 사과 자자 왜 왔어? 갑자기 왜 와? 니 <놀람> <놀람> 나갈래? 언니도 나갈래? 하이 아, 일루와 <웃음> 랜디에 어디 뺏어먹 뺏어먹지면 안돼 하이 아, 일루와 응, 그런 게 중요한데. 와. <웃음> 아, 너도 밥 먹고 놀 거야. 햇바 <웃음> 먹어야지. 먹어, 먹어. 자, <웃음> 와, 먹으면 나가. 먹으면 나가. 안 해. 하이, 가. 안 해. 안 해. <웃음> 안, 해. 안 해, 안 해, 아예 안 해, 안 해. 아안 해. r e a d